뼈징아, 괜찮겠어? 뼈징이 노약자인데 물통을 가져왔어 저희는 새별오름 앞에 왔어요. 새별오름 앞에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 오름을 한번 올라볼까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 준비되셨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전이 준비됐니? 화이팅! 화이팅! 일단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흘렀다. 왜? 벌써부터 땀이 날려 그래. 놀러 와. 아니야. 아니야. 아 저희 오름 야고니 아니야. 너. 걸어가고 있고요. 과연 니야이가 어디까지 걸을 수 있을지. 아니 아까 캐빈에 <웃음> 물 가지러 갔는데 올라가려고 하더라고 자 날씨 좋다 가보자 그냥 저희 운동화도 없고 이래서 막 크로스 신고 올라가야 되는데 뭐그 정도까지 힘든 오름은 아니라고 하니까 세징아 괜찮겠니? 세징아 이제 시작이야 어 여보 경사가 가파른 구간이 있으므로 임산부 및 노역자는 반드시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탐방을 해달래. 이거 이렇게 가면 저희 못 가요. 알았어, 요 쭉쭉쭉 가야 합니다. 알아요, 알아요 지금, 이제 시작이다. 빼징아. 괜찮겠어? 빼징이 노역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노역자분은 이제 모시려면 오빠가 힘들겠죠? 생각보다 높네! 이거 클로스 신고 올라가는 거 맞나? 아 벌써 숨찬데 <웃음> 아이고 대진씨대진씨 지금 탐방을 하면 안 됩니다 내려오는 길이나 이럴 때 탐방을 합시 천천히 가자 천천히 네 지금 <웃음> 뒤로 돌아 가자 아니 진, 진짜 조금 올라왔는데 <웃음> 엎였어 떼증이 표정 얼굴 어때? 힘들대 힘들어 보여? <웃음> 어. 아빠 힘들어요 이게 얘는... 점점 경사가 가파라지잖아요 그렇죠 떼징이한테 힘들 것 같긴 해요 우리는 왔으니 올라갑시다 화이팅, 아빠. 정상에서 만나요, 아빠. 그래, 정상에서 좀 걷자, 떼진아 그래요. 니까좀 쉬다 가고, 오르막길은. 이거 어떡하냐. <웃음>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여워. 이제부터 이 경사를 올라가. <웃음> 떼징아, 양심있으면 뒤를 보자. 어? 이제부터 이 경사, 아, 높아! <웃음> 야, 크로스 신고 오면 안 되는 거가. 아니 떼진게 아플 보겠대 자꾸. 궁금한 거지지도. 여기 오르기 쉬운. 기억과 아플 봤습니다. 오르 봤어 근데 얼마 안 되는 거 같아. 천천히 가요 천천히. 네. 아, 아, 아, 아 이만큼 올라왔어. 많이 올라왔네. 저만큼 올라가야 되지만. 이만큼 올라왔는데, 진짜 죽어갖고. 안 어, 좋다 갈까? 더죽어가고 아. 어. 와, 이쁘다. 진짜, 그 볼. 겨루를 해보자 언니 옆에 잡어. 안 좋다 갈까? 어? 그래. 힘들어. 많이 힘들어. 예쁘게. 아. 대징이 안 힘들어요? 걷지 않았어요. 아 걷긴 걸었죠. 졸리대요. 괜찮아? 죽을 것 같아. 진짜 죽,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다. 네. 땀 흘렸잖아. 오빠 땀 많이 나네. 응. 응, 중간에 쉬는 데가 있어 쉬고 있는데 시원해. 어, 바람보니까 시원해. 어, 엄청 시원하네. 물통을 가져왔어야 됐어. 떼징이 물통? <웃음> 이게 뭐.. 떼징감질만 나겠다. 손바닥으로 주는 게더 낫지 않을까. 아니 떼징아 너 걷지도 않았잖아. 왜 이래. 누가 보면 네가 다 걸은 줄 알겠네. 너 실려왔잖아. <웃음> 왜 이게. 가자. 가자. 가자. 갑시다. 자, 렛츠고. 자, 여러분은 계속 뒷모습만 보고 있으실 것. 왜냐, 내가 앞뒤로갈수 없어. 내가 앞뒤로한번 가볼게. 잠깐만요. 어 야, 천천히 가. 너, 너 무리해. 오, 높다. 네. <웃음> 떼징이가 지금 이렇게 견인되어 가다 왔네 위에 다 왔어? 응 네. 다시 거기 시작한 떼징 씨 그래도 많이 거의 정상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벌봐 저거 호박벌 어, 떼징아 평지는 좀 걷자 우리 반갑다 친구 간대 가자 <웃음> 너무너무 너무 적극적인 거 아니야? 너무, 너무, 너무 적극적이면 이게 무서워해 갈배야떼잉이 루구루구 루구루구 가자! 루구루구 루구루구 지치지 마떼잉이랑 속도 맞춰줬으면 좋겠어 알았어 오르막길이야 아빠 안아줘요 안아줘요 아빠 안아줘요 <웃음> 이제 좀 걸었다고? 어, 이거 안기니까 표정이 살아나네 이거 줘? 어. 자, 갑시다, 다시. <웃음> 아, 귀여워. 잠깐만 있어. 대이너 표정 너무 귀엽다. 괜찮아, 떼신이 응. 너는 괜찮니? 아, 괜찮아, 살만해. 아직까지는 살만해. 살 이제 내려가죠? 대진이 내리막길 은잘 걸어 내려가네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아까 오르막길은 쫓아오지도 못하였으면서 <웃음> 내리막길 가는 거 보소 리드 하려고 하네 리드 아빠 천천히 가요 예진씨 아빠를 위해 천천히 가주세요 예징아, 너 나이 많잖아. 내리막길이 관절이 안 좋아. 천천히 야, 가. 야, 고개만 돌려도 이쁘다. 어, 달 진짜 이쁘다. 그렇지. 어, 저기 골프장이네. 아, 골프장이네. 좋다. 저 위에서 보니까 골프장도 이뻐 보이네. <웃음> 너무 이쁘다. 오빠. 예징아. 예징아. 돌아보지 않아. 예징아, 엄마. 어, 아니야. <웃음> <웃음> 내려갈 거야. 자, 열심히 내려갑시다. 와, 경사가 지금 이,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어. 제가 이렇게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거의 이래요. 천천히 가. 아, 왜 이렇게 급해. 어. 가자. 걸을 만해. 잘 걷네. 잘 걷네. 올라갈 때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 내려갈 때 괜찮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네. 떼지 하는 건제 무릎을. 왠지 뿐이죠. 알아요? 내려막길는데 떼지가 직접 걸어가기 때문이에요. 떼지 구 지금 제가 떼지 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웃음> 결국은 <웃음> 다 와서 또 견인이 되었습니다 떼진이, 떼진이가 안와달라고안 가고 자꾸 옆에 붙어 있어 발밑에 <웃음> <발 밑에 웃음> 가만히 있어 안 움직여 엄청 막 움직이다가 저 발바닥 푸동푸동한 거왜 이렇게 귀엽냐 젤리 가서 물 줄게요 물 먹고 이제 다 내려왔어 완전 떼쟁 입에 이거 좀 빼줘 뭐, 뭐 묻어있어 뭐야뭐야 뭐야. 냄새 많이 맡아서 그래 뭐에요 신났어요 응자 <웃음> 저희 지금 떼쟁이가 더워해서 안에 들어와서 에어컨 처음 한번 틀어봤어요 어 떼쟁이는 지금 물 먹고 아직은 더우시죠? 조금만 기다려요 아들 저도 지금 얼굴이 땀이 많아서 좀 땀염 식히고 몰탕이랑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떼징이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에어컨 바람을 찾아갔어요 털이 흔들리시는 게 보이시려나? 핵핵 대던 모습이 사라졌어요 이제 춥니? 왜글로 가니? 지금 에어컨을 틀었고요 음, 저희가 에어컨을 지금 처음 트는데, 컴프가 바로 돌진 않더라고요 지금 컴프 돌아서 전기, 전력 사, 사용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이너스 72 안패야? 정도로 바뀌었구요. 처음에 켰을 때는 10? 마이너스 10? 뭐 이렇게 되다가 좀 지나니까 컴프가 도는 건지. 지금 엄청 시원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시원해 20밀도인데 처음에 켰을 때 26도, 7도 이렇게 됐었거든요 어... 오! 선늘한데근 시원해 보이나잘봐 보여? 음, 잘보 올라갔어 엎혔어 <웃음> 여기 사진 찍었거든요 마지막 3.60 <웃음> <웃음> 너무 귀여워요. 어떡해. 너무 어. 귀여워. 떼징이 살아났네. 다시 걸어다니고 있어. 떼징이 많이 시원해? 어우 야 너무 춥다. 요즘 경방을 맞아가지고. 어. 저희... 의도치 않게 에어컨 테스트가 됐는데 에어컨 빵빵하네요뭐 먹을래요? 저 약간 페이스밀 회를 사려고요. 나는 그나마 얘가 땡기는데? 오락? 음. 어 황동은 뭐야? 황동이 도미야 황, 돔이니까 돔이겠지? 음. 도미 더 비싸, 더 써. 이게 없음이, 아, 있음, 없음, 있음. 하야 방지 기능 있음. 이걸로 사요. 하나면 되겠지? 아 내지 또 모자란 마트 올 거니까 어차피 음. 우리 하루 하루하루 먹을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 바닷가에서 첫 어닝을 피고 있는데 오빠 파라솔을 피까? 여주 헬로디 바바바 <웃음> 뿅! <웃음> 날가이 거야! 뿅! 아까 저녁을 늦게 먹어서 오늘 저녁은 얻고 한잔하면서 배를 채워보도록 할게요. 농협에서 산 우럭 이거 역시 농협에서 산 순대 완성! 짜잔! 어, 오늘은 막걸리입니까? 어, 일단 시작. <웃음> 시작은 막걸리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우도 땅콩 막걸리를 사왔습니다. 막걸리향이 있네. 음, 땅콩향이 있네. 땅콩 맛이 있네. 고소하이! 맛있는데요? 우럭은 저.. 쌈장에 싸먹는 거 좋아합니다 회는 쌈장 니까 음! 엄청 고소해 음! 이거 지느러미 부인가봐요 오구구 오구구. 간은토김태진 <웃음> <카넨토>, <웃음> <웃음> 고수 향이 맛있네. 얘는,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의 전국 우수상, 수상. 우도 땅콩 막걸리, 디리리리리리리리 아, 너무 맛있다. 오빠가 좋아하는 순인 내가 좋아하는 해. 맛있어요. 내일, 비입니다 내일 비가 오면. 응. 바닷가 쪽은 좀, 좀 위험할 수 있겠지 음, 그장지않라는 생각이 어렵지 느끼는 하는데 근데 어차피 저희가 지금 내일 잘구을 아직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따 이거 먹고 어, 알아봐비 온다는 가정하에 음. 알아봅시다 음, 음 맛있다 쯔게는 너무 맛있다 음. <웃음>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어우, 저 너무 시끄럽다, 쟤. 잘 봐? 어 덥나? 응. 어우, 야. 오우 야. 아, 방금... 진짜 시끄러워. 쟤왜 이렇게 시끄러워? 방금... 이거 이쪽은 문 닫아버리지. 응. 방은 진짜 엄청나다. 아, 진짜 겁나 시끄럽게 울었었네. 사랑하는 어. 척해. 사랑받는 척해. 어, 사랑한다. 어, 사랑, 완전 사랑 가득 받는 척해. 어. 어. 제주도 왔으니까 제주도 푸른방 정규는 불러줘야 되지 않을까. 자, 여기 있네. 바로 응. 옆에 있었네.